어떻게 정색이 괜찮아요, 1부 수비 누구 둘다 수비가 1부 수비잖아. 괜찮은 아니야, 둘다1부 수비예요. 좌수비, 아, 부잖아부예요저고요한이 아, 아, 아, 말하는 거. 요한이 형도 1부예요다 아, 요한이 1부 올라.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1부 수비예요. 도깨비 A, 2부 팔, 다섯 골로 진짜 일부로 아, 직장 이번다싹 쓸어 먹어 가지고 어차피 승우가 원래 2부 부 킬러였어요. 아, 일부에서 강등이. 이일부 <웃음> 원래 세트였는 어, 킬러였대요. 2부에서 킬러 올라 1등으로 올라가 가지고 대회 안 나가서 떨어졌어요. 아 근데 왜 일부에서 강등이 되 경기 안 뛰면 경기 안뛰면 그냥 강등이. 그러니까 예쁜 거 같아. 원이 세터. 그거잖아. 아또 올라가. 올라 스노 케이스가 불러요. 굴로... 세트를 하는데 자기 세트에 맞춰줄 킬러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이북킬러를 뛰는 거에요. 원래는 이북킬러를 뛰다가. 힘 빼야돼. 아, 아, 아, 아, 저기서 저기까지 뛰어야지. 어 정원... 네. 그 승호가 원래 우리 2구 틀렸단 말이야. 우리 다음 경기에서 지면은 끝나는 거? 네. 탈락. 박제 아니 뭐 이런 없때 하면 나가야될근데 이런 있으면은 굳이 안나가고 더 갈고 닦고 나도 이제 입으로 가야되지않을까 퀸이? 응 음, 죄송합니다 신뢰했으면 어, 이제 갈때되지않을까? 아내 냅두지 초코 시빌리언스는 이제 이북하고 시빌스하 시빌리언스는 이북지시이북하 즐겜 즐리하고막걸려언하고시고시 이북하고 거빌이하고시빌리이하고가이고시이고고 괜찮아 대회는 5점이라 5점까지는 줘도 돼 5점까지는 뭐한 맞추고 수업은 잘 맞추고 한중 어우 다행히 상대 공격까지 못야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야, <이야>, 이거지. <웃음> <웃음> 아, 아, 역시 승조 님이 강승 아까 막을 리가 얘기했거든. 아, 진짜요? 아, 더미겠어요. 아, <웃음> <했어야> 열병같더라고 <웃음> 아, 계획이 그... 있어. 었 제발, 졌으면 좋겠다 그니까 저, 뱅기를못 잡네. 승경이요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심지어님도> 많이 보지. <멋있. 웃음> <웃음> 뭐 아, 발코 너무 뭐이지발코 아, 는발코잘 차. 발등 거의 안 차. 발코 많이 발 A도 발코로는 <웃음> 총아, 타점이 낮아갖고. 키가 작으니까. 어. 어, 아,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코로 많이 깔리는. 옛날에. 최강부, 일반부 이렇게 했을 때, 일반부에서 기운을 발코로 찍어. 다 쓸리는 거. 아, 그 그리고 저. 서브도 옛날에는 발랄 서브도 정말 존낭 잘나갔거든요? 음. 지금 안나으니까 지금 퇴폐대 신국이 옛날에 발랄 서브도 존 잘나? 근날비오는날만도니 새끼 차려있 <웃음> 서브도 <서부를 웃음> 그어 자리가 또또 털수도 있으니까 어. 비어있는데잘빡 운영을 해은데메 지수, 지수에, 지수에서, 지수가, 어, 아, 있 아, 강승우 씨. 이길 생각 없더네요, 씨는. 그거예요. 충분히 엄청했는데. 저 새끼 아까 영했단 말이야. 너 경긴디 막걸리 영 먹어도 되나, 얘가. 나 오늘 이기려고 온거 아니에요.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돈이 걸린 사람들 哇！ 好好<笑> 저기 갔어. 산으다는데참이겼대 어디? 여기? 아, 이겼어. 듀수에서듀스에서 위가... 이겼어. 이겼네? <웃음> 이겼어. 아, 진짜 왜 무량한테 그렇게 잘하 이쯤 되면 이제 영웅이 시 오케이, 오케이. 다 아, 다 가볼까? 어? 야, 너네 나! 너네 아빠 쫄다! 아빠 쫄 아빠 다아 아빠 다 아빠 쫄다! 아다 아빠 쫄다! 아빠 다아 아빠 쫄다! 아빠 쫄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하나 하나 하나 나 제주 이불, 평다올다 홀다. 레다 홀다. 홀레 홀다. 홀다. 레디 홀다. 홀다. 홀아 홀다. 홀5 홀다. 홀다. 홀5 홀다. 홀다. 홀다. 홀다. 홀다. 홀다. 홀다. 홀다. 홀다. 홀